오늘은 지난번 여름 시즌에 구매했던 그로그 셔츠에다가 던스트 연청 치마를 입고 제가 너무 잘썼다고 했던 요 최근에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오늘도 예린이 만난 나이 그런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제가 이번 겨울 내내 정말 잘 쓰고 다니는 요 비비안 폴뉴아 가방을 챙길 거예요 요 가방 선물 받은 제품이긴 한데 진짜 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 여기다가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핏 쿠션 1호도 쓰고 영호도 쓰고 있어요 마스크는 참종 거, 립은 이렇게 요즘에 좋아하는 두 조합인데 요 립밤 색깔도 잘 나오고 그쵸? 엄청 진하게 발색이 잘 돼요 입술도 엄청 편해서 데일리 립밤으로 쓰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봄이 오니까 한번더 꺼내봤습니다 이거 같이 챙길게요 그리고 오늘도 이거 넘버링 가방을 뽕을 뽑아야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넘버링 어, 오늘의 OOTD는 여러분 이렇게입니다 그럼 나가볼게요 아저 옷장 입었으면 좋겠다 이거 예쁘죠 어? 어? 너 뭐야 스타일 왜 이렇게 많이 뀌겠지 아니 바뀌었어 부정하지 마. 뭐. 왜 저래? <웃음> 이거 색깔 예쁘다고 진짜 왜 저래? 이렇게 두개 같이 입는 옷이 예쁘겠다 아 어, 쉽지 진짜 예쁜데? 사야져맞지 근데 너한테 기재 못하겠네 아니 스타킹 때문에 좀 계속 들는 건가? 진짜 이뻐이뻐 객개 무슨? 얼마야? 25만 원. 생각 좀해 봐. <웃음> 아, 이거 또내 거네. 또 사야 되네. 이것도 목이 답답한데. 해야 되죠, 여러분. 야, 나 이거 괜찮아? 네. 어, 귀여워. 네? 그래? 사? 내 거야? 저 그건 잘 모르겠다. 아. 귀여운데. 음. 너무 예쁘잖아 트나이랑나놀이나다이우니까이트 음. 음. <웃음> <이제>. 진짜 이트이이쁘나 <웃음> 진짜 이트다놀나 놀이트나, 놀이트나, 놀이트나, 나 놀이트나, 놀이트나, 놀이트나, 놀이트 왜서 먹었나 봐. 이니까고야 미친.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말해맛 아, 없을 수가 없지.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이쪽. 이 진짜 이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알 네가 나왔어? 응, 어, 내거야 <웃음> 제가 머리 붙이고 나서 최근에 물결로 스타일링 되게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영상 일단 물결 고데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머리는 최대한 다 말려주세요 엄청 차분해지게끔 이렇게 빗어 내려줍니다 좀 많이 부시시한 스타일이면 스트레이트로 한번 조금 쫙 펴주는 게 윤기가 더날 수는 있어요. 이 스타일링은 이 바깥 머리가 제일 예쁘게 나오기만 하면 돼서 좀 핀으로 살짝 고정을 해놨어요. 진 온도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면이 다 고데기여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면 크게 돼요. 저 여기 어깨 안 그래도 크게 한번 대었거든요. 그리고 이마도 한번 대고. 한이 안쪽 머리부터 양 너무 많이 하면 잘안 찝히거든요 우선 이 정도씩만 찝는 게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떼면 은 이렇게 컬이 빠글빠글하게 나와요 이 가장 겉에 머리는 시작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눈썹 위로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잡으면 끝이에요 돌릴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앞머리도 이걸로 잡아주기는 하는데 여기 코끝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길이 아니면 그냥 그냥 기본적인 컬을 넣는 게 좋고 저는 지금 이때 이마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이렇게 컬감만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 디테일을 잡아줄 건데 이때는 이 고데기는 끝이에요. 구렛나루 옆머리부터 살짝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게 조금 덜 들어가서 안 예쁜데 내거 잡아서 여기만 살짝 넣어주고 앞머리 이렇게 고데기 때문에 찝혀서 튀어나온 데를 넣어주세요, 안으로. 이쪽 머리들은 이게 얼굴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옆으로 애교머리도 다듬고 완전 장비빨이어고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딱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기본 롤 많은 것보다 이 히피 스타일이 훨씬 더 편해요 오늘 도착한 택배가 있어서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크림에서 뭘 샀게요? 여러분 바로 슈프림에서 모자를 샀어요 여러분 짠 이거는 캠프캡 디자인이고 아이보리 컬러에 이렇게 브라운 레더 이 박스로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뭔가 요즘 제 스타일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도 반팔티에 청바지 입고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크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착용하고 보니까 두상도 되게 예뻐 보이고 핏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데님 디자인도 있던데 데님 캡도 같이 사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오늘 이 슈프림 모자랑 정말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코스에서 구매한 데님 셔츠 원피스를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컬러와 조합이 이게 안 예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운동화를 제가 선물받았는데 이거는 파우치인가 보네요 마르지엘라 감성이 있는데요 펀더스 느낌인데 코가 사각코여서 너무 귀엽고 이 굽이 블랙 컬러인 게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빨리 한번 신발끈을 내매고 착용을 해볼게요 너무.. 뭐머 밑창은 또 블루 컬러였구나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색조합이 미쳤네 제가 한쪽 끈을 다 묶으니까 여기서 블랙끈이 나왔거든요 일단 한쪽은 블랙으로 묶어볼게요 지금 다 묶지도 않았는데 블랙이 훨씬 더 귀엽잖아요 쿠앵크 같고 맞죠? 지금 가로로 찍고 싶은데 가로로 하면은 다안 담겨서 지금 이렇게 모자랑 스니커즈랑 같이 매치를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봄에 피크닉 가면 벚꽃 보러 가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리 쇼룸에서 바지를 입어보니까 여기가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본 거랑 다른 편집을... 봄 시즌에는 약간 이런 코튼 재질의 슬랙스를 하나 입고 싶어가지고 저도 마침 없어서... 오늘은 가볍게 입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에 할때좀 제가 다양하게 짜볼게요페이딩에서봄 그 시즌 제품들을 선물로 또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페이딩 가디건 진짜 잘 입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레드 컬러의 가디건이랑 이번 반팔티가 핏이 너무 예쁘게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가디건이랑 뭐 바지랑 둘다 핏이 미쳤는데요? 정말 체형을 예뻐 보이게 하는 핏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이런 핏의 가디건은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크게 엄두를 잘안 내는 가디건이었는데 와 너무 핏을 잘 만드는데? 그 바지는 제가 지금 다림질을 안 해가지고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자연스러운데 멋스러운 제가 요즘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길이는 키작년 157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저는 지금 밑단을 접긴 했는데 이거를 수선을 할지 그냥 입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잖아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무드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 지금 너무 감동 먹었어요 이 남자는 주차를 잘합니다 현란하군요 꾸준 해주세요 아저씨 내려! <웃음> 엄청 무거워졌쁘지 않아? 응. 아, 여기 심이다가볍네 제가 그래,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아, 양말이 흰것 같아, 좋아. 양말이 두꺼워서 그런가? 귀여운데? <목소리> <목소리> 음, 이거 신는 자기랑 똑같은가? 그런가 많이 착용하잖아. <웃음> 그 사이즈로 나오고, 에에 사이즈나 정사이즈. 너무 기세. 놀러 왔다고 이거 주셨어. 아, 진짜? 응. 맛있게 먹었습니다, 리. 신발도 너무 예쁘다, 리. <웃음> 뭐야? 신발 하나 하나가 너무 가볍습니다. 그게 <웃음> 래 하이 barato, 라 있어? 아그. 아 봐라. 더스트트 제품은 사면은 진짜 꾸준히 잘입는것 같아요. 부프먼트자켓을 꺼냈어요. 이제서야 꺼냈네요. 오늘은 가볍게 질샌드 하나만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대박이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 음, 잠봉이랑 어쨌든 그렇게 네, 빵도 맛있어. 응. 고트 델리. 여기다가 응? 볼게. 에이. 응. 그러니까 한남에 파이프 런드. 그거 진짜 맛있어. 응. 그 올드페리 건물에 있거든. 이네로라 아, 잘있나? 어? 있다! 있다! 왜 나만.. 실패 짜증나.. 용음 <웃음> 맛있다! 너 일본 먹어봐! 리얼 그냥 찐해! 그랬어 좋아. 너무 쓰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간지라고 알아? 대답해, 나 혼자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왜 나야? 중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내 남친의 현실이야 나 이거 참 곤란해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어야 되는데